무슨 말을 해도 소용 없잖아요 내 속이 어떤지도 모르잖아요 간절하게 딛고 있는 발걸음 당신은 방황이라 부르잖아 멍청한 놈이라고 생각하잖아 뭐하고 돌아다니냐고 묻기만 해 그저 선명하게 살고 싶은데 모두 들 숨을 죽이고는가마 왜남들가 다른 길 걷는 걸 반응이라 칭해 니들이 생각한 것보다 내샘은더 진해 당신이 몰라줬던 그 시간들 Oh, oh, oh. beautiful in my mind, is h n o e ong. 그곳에서 꽃이 피 노래 부를 거야 We just d r o out baby 우리 모두 낯선 길을 가 길을 걷는 사람들은 먼지처럼 바보게 움직이죠 끝으로 눕고 들이지만 사실은 두려운 거 어찌 말부려 입히지도 않은 것 때묻지 않은 음에 상처 하나 주는것 별대수롭게 생각지 않지 그 걱정이 자리 못버지 We are a s a m e 그것이 내가 할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 적어도 소신을 지키며 살겠단 굳은 짐역 멋대로 바꾸려 하지마 여태껏 내가 다가온길 매일 같은 시간에 살고 있게 Stay young 우린 부서질 거야 꿈을 찾아. 이 춤을 꺼 작은 발자국을 남기고